하늘이 막 화가 난그 가을 풍경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 가을에 그 이렇게 공부하고 어, 올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그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원래 명봉하기 못하고 칼날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웃음> 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딱 요거거든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그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성제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내가 공부를 좀 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불교 공부를 좀 했다. 그렇게 말하려면 내 괴로움이 좀 소멸이 되었다. 이것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저의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괴로움은 그대로 있다. 그럼 이제 저를 잘못 다니는데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이제 점차 처음 저를 오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괴로움이 훨씬 더소멸될구 그걸 스스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체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삶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구나. 삶이 이렇게, 아, 참, 놀듯이, 놀이하듯이, 어, 가볍게 삶을 이렇게 노리면서 살수 있구나.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어, 내 공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맞나?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좀 행복하신가요? <웃음>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고집열도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으면 우리 괴로움이 이제 많이 속, 음, 가벼워지겠죠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결의 원인을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살면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뭐 먹고, 맛보고, 향기를 느끼고, 접촉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살면서 마주치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보자마자, 듣자마자 어떤 경험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좋은지 나쁜지를 딱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저 그런 것들 그저 그런 것들은 그냥 삶속에서 잊혀져 가버려요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좋았던 것 혹은 아주 싫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던 것은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갖고 싶단 말이에요 계속막 갖고 싶으니까 욕심이 들겠죠 갖고 싶어서 욕심이 들면 그걸 가지려고 행동에 올립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3억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걸 내 걸로 가지, 가지고 말리라 그리고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때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고 근데 그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의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 그런 상황으로 삶을 조작해서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할 때 괴롭고 또 나는 이만큼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 혹은 내 마음속에서 경쟁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이제 탐심이죠. 근데 그걸 갖지 못할 때 화도 나고 썩나고 하는 마음이 이제 진심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 탐심, 이걸 못가졌을때 화나는 마음, 진심,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버릴 뿐입니다. 우리 이제 여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살다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에는 너무 심각했던 애들이네 너무 막 괴로웠던 데들이고, 너무 갖고 싶어 죽어 막 죽지 못해서 안달하던 일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그때 막 사랑하는 사람 좋아 죽겠다고 그때는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어린 아이 때 잠깐 가졌던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치원생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고 10대, 20대를 지나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또 그때는 막 심각하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별다른 그렇게 큰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2년 동에 생겨난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고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애착했던 것들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져버립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제 만나고 접촉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골 보기 싫은 사람, 싫은 상황, 싫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 싫은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버렸으면 좋겠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해 도망치려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게 너무 싫어서 그 상황을 피해 도망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행복인데 싫어하는 곳에서 도망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니요 어떤 사람은 층간손을 피해서 그 비싼 집을 큰맘 먹고 샀는데 층간손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집을 팔고 딴 데로 간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거나 싫거나 분별을 하고 또 좋아하는 건 과도하게 취하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과도하게 버리려 하는 마음 취사간택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 분별하고 취사간택하는 마음 여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분별하고 취사간택하는 게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 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는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를 봤더니 그 어떤 분별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느냐이 몸을 나라고 느끼고 우리가 반야심경에서온개공이라고 하듯이 이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쥐고 있다보니까 이게 나, 나가 돼버리면 내 바깥은 인이제 다른 존재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어떤 분별이 시작된단 말이죠 나와 세상이라는 분별이 시작된단 말이죠 죄송한데요 물 하나 아 됐습니다 선생님 뭔가 과마음 나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이라고 알았던 것들, 그게 진짜 상식이 맞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 옳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다. 그리고 이게 100%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도록 내가 몇십 년 동안 딱 쥐고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불교 처음 만날 때. 그때부터 이게 내가 아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불교교리 다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우아. 다 아는 거였어요. 무하라는 얘기를 스님들에게 법문을 부르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닐 수가 있지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문도안 가졌던 것 같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상 교류 그렇게 여기나 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정말. 진짜 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게 맞는가. 이걸 내 스스로 정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면 되겠죠. 가만 보면 몸도 여러분 가난하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먹고 또 계속 싸고 배출하고 하면서 연기적으로 자꾸 고충이 돼야지만 되고 또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된단 말이에요. 2년따라 잠깐 썼다가 또 돌린단 말이에요. 지수화풍 내사대라고 네 해서 우리 몸의 지수화풍과 외사대라고 해서 이 세상의 지수화풍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2년 따라. 그러면 우리는 2년 따라 순환되는 가운데 그래도 나라고 할만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 나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당연히 봐도 그때 몸이 지금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대 때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을거야. 그걸는 변치 않는, 진짜 나, 그렇게 있을거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도 홍길동이고, 20대 때도 홍길동이고, 지금도 홍길동이야. 이렇게 되긴단 말이죠. 근데 불교 경전을 보다보면, 불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10대 때 내가 20대로 옮겨갔다가 20대 내가 지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옮겨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2년, 2년생 2년 별그뿐이다이 소리가 2년 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2년 따라 사라지고 나서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 소리가 이걸로 바뀌었나요? 어디 딴 데로 옮겨갔을까요? 이년 따라 생겨나고 이년 따라 사라지고 그뿐이다. 거기에는 뜻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되게 큰데? 이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소리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를 좋아해요. 이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이년생 이년면 이게 답니다. 의미는 그 인연생, 인연별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뿐이지 사실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그뿐 그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생겨난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몸도 옮겨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계속 순환하고 반복될 뿐입니다. 전생에 내가 미국에서 여자였고 지금은 이번 생에 보사님이시다 보살님, 그럼 전생에 그 여자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도 할수 없고 또 다르다고도 할수 없어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느낌, 감정 계속 바뀌잖아요. 막 아, 기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서운해지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기뻐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울한 마음이 들때 나는 우울해라고 그 우울한 감정과 나를 동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나의 정체성이었어야죠. 지속되는 우울함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속될 뿐이지 영원할 수 없거든요 왔다 가거든요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가 간단 말이죠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가 갑니다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바뀌기도하고요 저처럼 유치원은 성모 유치원을 나왔다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도 갔다가 또 이렇게 저희도 오고 종교도 바뀐단 말이죠. 의지도 바뀌어요. 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분별의 식도 계속해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구분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거였어요. 좋은 걸더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며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근데 그렇게 기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인연 만들어진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데 우리는 좋은 거니까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니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한 생각을 보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더 오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사로할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좋은 거더 갖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내 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신구의 삼업 행위의 원동력이 좋은 거더 많이 갖는 거 싫은 거내 인생에서 없애버리는 거딱그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중생의 분별 망상이라고 불러요, 분별 취사간택인데 우리 전부 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죽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길를 쓰면서 에너지를 막 잔뜩 투여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계속 남비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물론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된게 아니고 또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냈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결혼을 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인연이 될만하게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인연이 될 만하니까 인연이 맞춰져서 나에게 그런게 벌어진 거예요. 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연 따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이 있으니까 이만한 사업체를 키웠지. 내가 능력 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자리 가져왔지. 거기에 나를 게임시켜버립니다. 인연이 하는 일들이 인연이 하는 모든 일은 무화거든요. 연기 무화. 인연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잘 나라는 실재가 없어요. 될만한 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를 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항상 나를 개입시켜서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신 만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한참 승승장구하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채 자신 만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막 자신 만만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왜?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될때 보면 그 사람들을 욕하고 탓하면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못차렸기 때문에 그래 노력을 덜해서 그래 하면 되는데 왜안 돼? 그 본인이 하면 된 거였는데 본인이 자기가 한줄 알고 너도 하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때 가서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면서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었나? 왜 내가 해도안 되지? 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잘 안되는 일도 마찬가지 인연따라 안되려니까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해도 안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우월감도 자기가 만든 환상에 열등감도 자기가 만든 환상입니다 그냥 인연이 되려니까 인연이 되게 만든 거고 인연이 안 되려니까 인연이 안 되게 만들었을 뿐인데 거기 나를 계시켜 버리면 우울감과 열등감이라는 허망한 방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 삶은요, 이 불교는 모의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 없을 문자 에할 문자 할게 없어요. 수행 수행 할게 없습니다. 아 제가 그그 그 그런 날들이 지나 와서 또 이렇게. 뭐가 되겠,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막 열심히 믿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놈의 그 수행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지난 몇십 년간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온갖 수행처 돌아다니고 온갖 천천좀 쫓아다니고 무슨 큰 절이나 큰짓다 다녀오면서 정진도 해보시고 저봉정함까지 올라가서 요만한 내 자리에 하나 번호표 주는 그 자리가 발 하나 꽂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자가면서 밤새 체류잠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보기도 했고 온갖 기도 수행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보거나 한번앉 지면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않는 수행자를 보면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비교가 되고 나는 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저 스님은 아직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용납이안 되는 거예요 <웃음> 비교 못했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행인 줄 알았단 말이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게 수행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경전을 보니까 유의법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얘기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유의조작이라고 해서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들이 참된 법이 아니더란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게불필핵심이라고 배워왔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수행을 증출해야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성공해야지만 연구를 몇 시간 동안 할수 있어야지만 금강경을한번딱 포기합장하고 경을 읽기 시작하면 질독을 마칠 때까지 엉덩령이 땅으로 붙이지 않아야지 근기가 있는 수행자인 줄알았단 말이죠. 삼천배천 배, 삼천배 해야지 수행자인 줄 알아서 죽도록 100여 기도 천배를 하고 났더니 삼천배를매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번은 기을 쓰고 삼천배를 해봤는데 신문기사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3천배가 이거 했다고 뿌듯한 상태였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게저 성철수님 계시는 그 절에 가면 하루에 마음 배를 100일 사람이 있다는 하루에 마음 배를 100일 시요라나 그거를 몇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마음 배면 거의 20시간 가까이 될절망 해야 되거다요 그때 그 절만 가면 난 못하겠구나. 눕지않고 10년동안 앉아가지고 딱장자으라고 앉아있어야 깨닫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배배이끝도할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게아니잖아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의 조작하는 수행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수행자고 그걸 못하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시간을 보면서 그런데 이 공부는 무위법이에요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SM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너무 다행스러워요 아 내가 수행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른 수행자들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깨달은 사람과 경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진실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100% 누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에 놀라운 매 순간 일어나는 이연기법의 놀라운 작용 연기법에 무한한 어떤 자비,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히말라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든 혼자서 골망을 메고 가는데도 어느 곳이든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뭐 인도 같0 0천 원, 이천 원만 내면 진주성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자비로움 아닌가요? 그 음식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온 세상에서 온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음식들, 재료들, 식재료들, 조미료 다양한 것들이 또 그걸 한 조합시켜서 맛있게 만드는 그요리사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 식당에서 대대로 이어오면서 몇년몇십 년을 그곳에서 나름 위 이미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란 말이죠. 어느 곳을 가든 먹고 마시고 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속되게 할수 있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분이 오타나 오타나와 연결된 우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적인 도움을 매 순간 우리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한 것이며요 그런데 분별하는 우리들에게는 삶은 괴로움이죠. 분별하니까 삶의 안전성을 보지 못하고 분별되는 세상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내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상 그내 의식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 식이라는 말이 분별적이라는 말인데 분별이란 말이 둘로 나누어 가지고 비교, 분별을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얘는 이대로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얘는 키가 커서 좋을까요? 작아서 나쁠까요? 못생겨서 괴로울까요? 잘생겨서 흐뭇할까요? 이 옆에 있으면 얘는 긴데 전봇대 옆에 있으면 얘는 짧단 말이죠. 얘는 길이나다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이거를 길다거나 짧다거나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본다면 그건 우리 분별심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그게정견이거든요그래 이거예요. 여러분도 얘랑 똑같단 말이죠. 나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거나 못산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난 이제는 잘 살았어. 나는 못 살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들과 의 비교 속에서 잘 살거나 못산게 있잖아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분별심인데. 비교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잘 살거나 못 살았을까요?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거나 실패했을까요? 삶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자기 분별이 있고 실패했다는 라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엄청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의 짓 나쁜 놈이기 때문에 좋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돼. 엄청난 죄지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폭풍우가 쳐가지고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럼 폭풍우와 바람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돼지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근데 비바람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부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차가 지나가면서 차 바퀴 밑에 개미가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요 날카리가 창문으로 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나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나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연생, 인연멸하는 공생의 존재들은요. 우리가 해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년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지 거기엔 선이나 악이 없습니다. 인연생 인연별 연기법에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고 악이라고 해서 절대 악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악이라고 분별하는 것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요즘에 연쇄살인마 해서 한몇 사람을 죽이면 연쇄살인마라고 해서 우리 전국민적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999명? 혹은 99명? 설마 999명까지 내슬란하싶지만그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앙골리마라를 본인이 와서 부처님께 참아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형국도 니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구제해줬단 말이에요. 깨닫겠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같이 나쁜 놈들은 구제해줘도 안되라고 생각한다면 저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시대의 여제살인마를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구제하고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에게는 그런 죄가 죄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성을 지닌 깨달은 존재인거죠.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자기 분별신 생각 지금까지 생각을 믿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인생도 생각을 믿고 산다면 지금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괴롭 괴로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괴롭겠죠? 왜냐면 우리는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점점 더 늙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점점 더병듦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노병사의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괴로울 수 밖에 없겠죠? 빨리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살아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몸이 점점 아파, 아파질 거예요. 갑자기 몸에 막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늙어갈 거고 죽어갈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도 젊었을 때이 공부 를 끝내야 됩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본문이 안 들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책을 못볼 수도 있고요. 중심이 늦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자기 생각 분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하지만 안할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 기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분별을 가지고 하던 삶, 삶을 탁 멈추면 되겠죠. 근데 그 멈추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업장 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자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 제 말이 들리죠? 제 말을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가 좀 먹먹해서 안 들리는 분 조금 덜 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존으라고 좀 들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졸면서 떨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고 있다는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지금 부처가, 부처가 증명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네 순간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제가, 제가 한번 듣고 있다라는게 누가 느꼈어요 우리는 귀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로 한다면 마음이 거기 부처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보느냐는 말이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진짜 눈으로 봅니까? 보는 건 눈만 할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오 온갖 다양한 걸 많이 봤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눈감고 잤는데도 봤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봤습니까? 내 귀가 들었습니까? 꿈속에서 꿈속의 세계를확펼쳐냈단 말이죠. 내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맛보고 몸이 감촉을 느낀다. 그 자기 분별의 오고적관념단말이죠지금 우리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을 쓰며 살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데 길을 쓰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좋아하는 거더 많이 가지려고 좋은 상황을 더 많이 만들려고 나쁜 상황은 내 인생에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고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 일이 남았거든요. 자식이 잘 컸으면 좋겠고 자식이 진급됐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크면 손자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손자가 좋은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손자가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손자가 진급했으면 좋겠고 손자가, 손자가 증손자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이 동안 살면서 당해봤잖아요.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계속되잖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해결되지 않을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 그거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살다가 이한 생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한 생일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공부를 스님들이 와서 계속 떠들기면서 이게 법이라고 막할 텐데 그거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때 갑자기 막 신경이 건드시면서 저기 뭔 얘기가 뭐 알아들으려고 머리를 올리면서 귀를 쓰면서 신경을 바짝 기 건드세요서 저기 뭐 어마어마한 진리가 법이 담겨 있을 거야 하고 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를 쓰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막 초인적인 집중력을 말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는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하다라는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인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걸 방해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허탈해진단 말이에요 이, 이거 이 하고 너무 어이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거를 내가 어제까지 없던 걸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산매를 취득하고 뭐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 어제까지 없던 걸 체험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 없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체험한 사람은 허탈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체험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체험하기 하나도 없거든요. 늘 쓰고 있던 거. 너무 흔일이다 흔한 데다, 데다 갈수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허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힘을 좀 빼고 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써서 하게 되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 때문에 그거를 거기 밥주더라고 좋은 건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싫은 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살아왔던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될 거예요. 그거 안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이거 갖는 건 노력해야 되고, 버리는 건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는 건 노력 안 해도 되죠. 가지려고 애쓰는 건 노력해야 되는데, 가정에 애쓰지 않는 건 노력 하해 되잖아요.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취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버리려고도 애쓰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럼 지금 이대로 해요. 있는 이들로 해요. 그래서, 부처님 그 가르치는 정견해라. 팔 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팔 정도가 뭐예요? 괴로움에 소멸로 가는 길, 이첫 번째가 팔 정도란 말이에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왜 말을 못 봤을까요? 보면서 아 이거 좋다. 좋으니까 내 걸로 가져야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건 싫다. 싫으니까 내 인생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정견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볼 뿐. 좋다고 생각할 수 없고 싫다고 생각할 수도 않고 분별을 몰아가 수도 않고 추상한테까지도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이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이 그냥 보는 이첫 번째 자리를 늘 쓰고 있어요 <웃음> 이까만 애기가 여기 지금 색 누워, 개씩은 누워있어요 눈떼가락에 뜨고 이제 누워있어요 이거를 꽁꽁거리면 이렇게 꽁꽁거리면 우리도 이 소리를 알죠 그죠? 이 소리를 알아요 근데 를 간단하기도 이 소리를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야죠. 이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는 손으로 꽁꽁거리는 소리거나 소리가 종을 치는 소리거나 어떤 소리거나는 우리는 분별을 해서 알아요. 근데 이 아이도 알아요. 근데 분별 없이 알아요. 분별 없이 아는 그건 누구나 다 있죠. 원래 갖춰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간단하기 때문에 갖춰진 거잖아요. 원래 부족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돌아가기 전자에서 본래 있던 거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이첫 번째 자리에서의 암. 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별해서 두 번째 자리 떨어지고 세 번째 자리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좋다라고 해석해서 더 가지거나 싫다라고 해석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이 일어나 그 분별이 일어나기 있잖아요. 아무 일없는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삶을 이대로 그냥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을, 의식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연기되어져 있는 보세요. 제가 공기가 있으니까 제가 숨을 들이쉴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나는 없죠. 그러면 공기와 나는 다르지 않죠. 공기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공기가 있죠.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죠. 그 공기와 나는 둘입니까? 공기가 나는 다르지 않죠. 이 공기가 나라니까요. 내가 오늘 밥이 나죠. 내가 입는 옷이 나죠. 밥과 옷을 가져다주려면 주변에 있는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주도록 돕고 있어요. 즉, 내가 인연맺고인연맺지 않은 일체 모든 존재가 중중무진 연기로서 무한하게 나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돕고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이일체 모든 삼나반상 제 법이라는 일체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즉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삶 전체가 자기입니다. 임제수님은 허공이 나다하셨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허공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법계가 나란 말이에요. 법신이 나란 말이에요. 즉 삶을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는 법이라고 하죠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법의 장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법의 장이리자리에요이 몸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제법 실상 제법은 그대로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 두도 만물이 전부 다가 그대로 실상 진리라는 거거든요. 총목이 보일 때마다 보리깨달음을 본다.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집도 원하는 데 갖지 못하는,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 있는 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내인생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그게 자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요거 요거 요거는 버리고 싶어 없애고 싶어 바꾸고 싶어 내 뜻에 안 맞아 내 생각에 안 맞아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는 게분제심이죠 내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눠먹고 좋은 거는 더 가져야 된다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쓰는 걸 포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직원 멈추면, 돼, 멈추고 그냥 보면 된다. 뭘 멈추느냐? 분별심을 멈추면 된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끝끝내 분별해가지고 주장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뭘타고 느끼니까. 맞다고 느끼니까. 내가 안다고 느끼니까. 이걸 더 갖기 위한 방법을 나는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한테 화를 걸어내거나 피에 도망가거나 하면 그 나쁜 것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내가 싫어하는 조건 속에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라는 회사가 싫어서 B라는 회사 갔는데 B라는 회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더래요. 그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자 해가지고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당하시는 거예요. 업의 상속자란 말이 있거든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가 자기 업에 사기당한 업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업다라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져야 될 일이 어디에 가도 벌어진단 말이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천억을 벌고 싶다고 해서 천억이 벌어집니까? 자기 목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인년 따라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삶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걸 저렇게 만들 수 있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가요? 모릅니다. 알수 없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또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영지 말라 말처럼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를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겠죠?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난게 나쁜 일일까요? 병이 나서 그 병을 어렵게 치료한 다음에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가지에도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예를 들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그 아이는 딱 고전적으로 그 받아와야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들고 싶은 건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고 나도 원한다면 학원도 보내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는게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기 집착이죠 허망은 망상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수 없어요 모를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내가 알수 없다라는 사실 모른다라는 사실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삶은 모른투정이구나 모를, 모를 뿐이구라는 나 사실에 그냥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아 모르는 게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키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면서 막 살다가 내 인생은 불확실해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확실해질 거야 더 많은 건강을 가지면 내 미래가 더 선명해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추구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생각하며 살다가 삶은 본래 불확실하구나. 삶은 본래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를 뿐이구나. 불확실한 것이구나. 확실할 수가 없구나, 세상은.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두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뭔가 체계적으로 나는 10년도 이렇게 되고 20년도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은 이런 게 벌어져야 되고 다 자기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계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획을 하지만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니까. 혼란, 혼돈, 삶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를 뿐일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를뿐이 고내 뭐 일이 어떨지 알 수가 없고 내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는 내일 내가 병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이 모르는 상태가 균형의 상태예요 연기의 상태고 알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이환히아는 분인가요? 모를뿐에 확실하신 분인 거예요 부처님이 미래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미래를 당신 뜻대로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부처님 생애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허니 알고 그걸 바꾸시는 사람이었으면 부처님 제일 애제자였던 목련존자가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부처님 미리 알고 목련을 피하겠어야죠. 근데 그걸 선택하셨나요, 부처님이? 알든몰랐든 그걸 선택하셨나요? 인연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에 내가 부처가 되면 나쁜 일도 피해갈 수 있고 좋은 일만 더생겨나게 만들 수 있고 내 몸에 병도 없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알수 없다는 라 사실, 지금 이대로 가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요. 내가 나이들을 왜 고발합니까? 이삶 자체가 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이 통으로 자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 진실이. 우리가 에고의 나가 아니라, 분별의 내가 아니라, 본래 면목의 자기예요. 이대로. 이거를 내 뜻대로 해석, 한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는 거는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이제부터 허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삶은 본래 허용되어 있구나.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럼 내가 아픔을 허용하는 겁니까? 병이 왔잖아요. 이미 허용되어 있잖아요. 나쁜 놈이 나한테 시비 걸잖아요? 그 이미 허용되고 있잖아요. 거기 내 분별을 가지고, 판단분별하지만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삶은 본래병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의 중도를, 불의 법을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을 상대로 돌로 나눠놓고 삶에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는 게이법돌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 법은 나와 삶을 돌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 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나이 되어서 처음으로 내 삶에 취사한 데까지 않고 완전히 뛰어들어 보자. 해보셨습니까? 자기 삶에 이렇게 완전히 뛰어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삶을 조작하려는 합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알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다.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달린는게 아니다. 인연 인연에 달린일이다인연에 완전히 내맡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진실을 가져다줘요. 매 순간 진실 뿐이에요. 이것뿐났단 말이에요. 법한 앞뿐이에요. 법을 거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떠나면 잔나무가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가과 삼남한 사정 전부가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취사 나태까지 않고, 그냥 완전히 허용했거란 말이죠. 완전히 허용했단 말이에요, 삶을. 삶을 대상으로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삶에 할 일이 없어지죠. 나는 내 인생 이걸 해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졌거든요. 무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할일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돈도 벌고, 자식들빨아지하고 남편들 빨아지하고 밥도 해먹고, 할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일을 다해 마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을 다해 마쳤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해 가지고, 그래도 난 이거는 더 맞아야 돼. 그래도 못다 이런 꿈을 이뤄야 돼. 그 못다 이런 꿈은 자기 생각이 만든 꿈이잖아요. 자기 분별이 만든 꿈이잖아요. 이제 내려올 때 하늘이 풀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바람은 불고 꽃은 지고 이제 곧 단풍이 될 것이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정교한 이 우주 법계의 어떤. 장치일 수도 있고 연기적 장치이고 또그 연기적 장치는 연기라는 말이 꿈이란 꿈과 같다는 거거든요 이 전부가 꿈이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는 순간 어젯밤 꿈이 진짜 전았지만 깨는 순간 다꿈 전체가 자기였잖아요 꿈 속에 등장인 걸한 번만 자기였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가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저놈은 내가 아게 아닌 그 사람은 연기법의 입장에서 연기법의 시나리오에서 나에게 악역의 인물로 등장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악역이라는 등장인물로. 그럼이 진짜 나쁜 놈인 것이 아니라 연기적 장치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악역이었던 적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악역이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 악역을 한 걸까요? 그때는 그러한 인연이 인연이 뛰있던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정경에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대승불교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실상이에 실상. 제법 실상. 종목벌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지게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삶을 완전히 허용해버리면, 문제가 몰록 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 성품의 원지를 한번 깨닫겠다 하잖아요. 삶이 완전히 허용되는 마음 자세. 쉽게 말해. 이 마음 자세가 이 여러분 삶을 이대로 완전히 허용하는 마음 자세가 쉽게 잘안 돼요. 어느 정도 된줄 알았는데 내가 삶을 허용해야지 하면서 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야, 힘든데 아, 그래도 허용해보자. 허용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속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용이 안되고 있는거예요당신 그런데 완전히 허용하다 보면 문득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삶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전체가 허용되고 있는 이텅빈 공간, 이텅빈 바탕 이, 이 필드, 이 장, 이거 자체가 자기구나. 내 마음이라는 이텅빈 허공성 위에서 삶이 그저 왔다 가는 것이 뿐이었구나.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거센 파도가 치든, 얕은 파도가 치든, 좋고 나쁜 파도가 아니잖아요. 삶에그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인연,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조건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발탁 물러나서 내가 삶을 주관하고주고하는 사람이었다가 문득 그 바탕,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상이 노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이 진정으로 허용되기 시작해요. 있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도 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애쓰는 거지, 그거를 놔버리면 할게 없어요.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됐을 때, 좀 현실적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했을 때가 아니라, 노력하더라도, 과도한 애씀과 집착, 집착이 없을 어 때, 그때, 삶이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어.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비로소 쉬기 시작해요. 그게 명상이 이완이거든요. 삶에서 완전히 이완하게 됩니다. 길을 쓰던 게탁내려가죠요 그래서 몸에 힘이 빠져요. 삶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늘 쉬게 돼요. 늘 휴가지에 온것 같은. 막 긴장돼 있으면 온몸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뭔가 혈이 막히고, 피가 굳고, 어깨가 꽉 딱딱해지고, 정신적으로 막 긴장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탁 풀어진다니까요? 몸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냥 사고 자체가 활짝 열리고, 그건 그냥 부수작용이지, 그거를 막또 기대하고, 바라고 이랬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드린 게뭐하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거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하던 게 허망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별과 취사 간택이 나를 괴롭혀 없구나라는 사실에 끼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라면 삶을 이대로 완전히 내맡게 돼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일이었구나 부처님에게 완전히 내맡게 돼요 부처님 아닌 게없부처님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불사예요 사사불공 사연, 현실, 현실이 그대로 불공 아닌 게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부처님께 공약 올리는 거야. 부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일을 가지고 이해야 저래야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고 있는 삶을 알아서 하도록, 연기법에 알아서 하도록 헉내맡혀가야죠내맡기고 나는 그냥 흐름에 드는 거예요. 이 연기적인 삶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힘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나 저렇게 흘러가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큰힘 빼고 내맡기고 흘러버리면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면될건 되고 안될건안 됩니다 그걸 내식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옛날에는 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난저 친구처럼 저런 일이 생기고 싶은데 이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처음엔 속삭이는 기단말이에요 내만 끼고 살다가 아이, 내 맡기면 다 법이 알아서 하겠지. 진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다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처음엔 그런 속상임이 있어요. 부처님께 맡긴다, 맡긴다. 다 허용한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런 속상임에 반쯤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 받아들이는 깊이가 깊어져요. 그런 분득 아니 받아들이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삶이라는 일들 전체가 그냥 온통 받아들이는 전체구나. 받아들여면 말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말 말이 필요 없이 전체 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데 여기에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는 분들이 있습니까그이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냥 여기는 아무 말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받아들인다는 말도 쓰레기 같은 말이 되고. 내 맡긴다는 말도 필요 없는 말이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쁘니까 지지하라고 그냥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라는 애고, 아상, 이 제한된 자기에게 갇혀 살던 삶이, 갇힌 것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확연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법문을 들을 때 계속해서 직진심 한단 말이죠. 직진심 할때 그게 처음에는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듣는단 말이에요. 삶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하는 것이 중도를 행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서 이 법문을 듣다 보면 훨씬 뭐랄까요. 법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소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확연히 열리게 되고 그랬을 때이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왜냐면 분별이 자꾸 깨지는 거니까 분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별 이전에 그냥 무분별죄에다가확 맡겨버리는 거니까 모른다 하고 분별해서 안다 하고 살았던 것을 모른다 하고 그냥 확 맡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자꾸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 분별이 깨지고 좀 힘이 빠져야 이 진짜로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진짜는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래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막 긴장하고 내가 한번 이 법을 깨달아 보내다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놨을 때 해라 모르겠다 하고 턱이 내맡혔을 때 그때 너무나도 어이없게 생각지도 못하는 포인트에서 내가 준비 딱 하고 내가 이번 시간에 난 깨닫겠습니다 하고 준비 딱하고 스탠바이 하고 이제 뭐만 하십시 내가 그 얘기 듣딱 깨닫겠습니다 이랬나 못되겠어요 <웃음> 이렇게 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삶을 완전히 허용해보십시오.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한 허용의 장, 완전한 불이법의 장, 이 본래의 자기라는 이 필드, 이 속에, 이 바탕, 여기에 모든 걸 그냥 허용하고 내 맡겨보시란 말이요 그랬을 때, 스님들은 자꾸 직진심을 하니까, 자꾸 가르쳐 보이니까, 법을 드러내 보이니까, 그게 그전에는 계속 분별해서 보다가, 문득 분별하기 전에, 그냥 본래 일어. 본래 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본래의 실상, 나의, 내가 늘 확인하고 있던 그 실상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가해산선언에서 공부 수님과또 황명사, 어떻쪽저 무슨 산이죠 저기, 어. 황매산에그 네, 스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마련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참 복된 복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좋던 그황매산의어른스님을배웠지만 <웃음> 지금 어떤 이런 불교계에서 저는 보게 된건또 스승이시고, 이 바른 법을, 어찌 보면 그동안 2,500년 가까이, 또는 선불교가 수러져 간지한 10년 가까이, 이 방편만이 행행하던 불교,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복이며 온갖 유의조작의 불교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던 그런 불교를, 이제 다시금 그뭐어두 어두웠던 반편들을 걷어내고 눈에 끼어있던 분별의 어떤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이 그 초기 선의 안목, 석가모니 처의 중도적인 안목 그것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또 우리 앞에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어, 초청하신 스님들도 한번한 번, 보니까 다들, 또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과 어떤 그 발언, 발신들이 굳건한 그런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보이는 면 어쩌면 최초의 그런 그 어떤 자리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함께 공부한 것은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이 기회에 내가 끝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단박에 해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발심을 굳건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네. 내가 조금 늦게 했는데, 네. 그러면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